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일상에서 그거를 한번 녹여보는 연습 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창업 강의도 하고 창업 관련 책을 몇권 쓰다 보니까 이 독자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아요 어떤 수강생들이나 음, 사업 감각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원하는 어떤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저 어,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에도 사업을 준비할 때도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군가한테 도움 되는 일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익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어? 그런데 도움만 준다고 내가 어떤 이익만 준다고 해서 내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큰 집을 굉장히 어렵게 들고 가는 어떤 어르신이 있는데 내가 그거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나의 사업입니까 그건 그냥 선행이죠 도움을 준다는 거는 1차원적인 사업 베이스예요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누군가한테 어떤 도움을 주면서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죠 지도 앱을 만들어 가지고 런칭시킨 스타트업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거고 휴대폰을 만드는 업체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이익을 전달하고 있죠 자 그럼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있나 어떤 실익을 줄수 있는 내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나 아니면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고 있진 않지만 그것과 관련한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사업 감각을 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아, 여기서 근데 단순히 나는 어그냥 도움만 주면 되나? 아 이게 아니라 한번더 들어가면 이 효율성을 높여주는 일을 내가 할수 있어야 사업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를 내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효율성이 뭔지 지금 바로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지금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나요? 효율성이 어떤 뜻인지 효율성이란 게 결국에는 내가 어떤 결과치를 내기 위해서 아주 최선의 최적화된 어떤 경로를 밟을 수 있는 어떤 기능을 내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걸 사업에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의 행동이나 생각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게끔 내가 어떤 아이템을 만든다든가 어떤 업을 꾸릴 때 나만의 사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쌀을 만들고 쌀을 가공하고 유통하고 이거는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일까요 우리 직장인들이 요즘 많이 타고 다니는 킥보드가 있어요 자 이거는 효율성을 높이는 아이템일까요 킥보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먼 거리를 조금 더 빠르게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킥보드를 타게 돼요 미리 말하면 걸어서도 갈수는 있어요 원래 할수 있어요 원래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 일인데 누군가의 아이템이나 누군가의 도구를 통하게 되면 그 효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걸어가도 되지만 킥보드를 타면 조금 더 빨리 가게 된다 이건 사업자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높여준 겁니다 원래 할수 있지만 결과값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만의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효율성을 어떻게 낼 것인가 지금 효율성을 내고 있는 어떤 사업자들의 모습을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하고 깊게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럼 책갈피 같은 경우에 효율성을 내고 있나요? 내고 있지 않나요? 책을 그냥 읽다가 내가 페이지를 접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냥 접을 수는 있어요. 책갈피가 있으면 종이를 접지 않아도 애지중지하는 책에 자국을 남기지 않으면서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가? 그걸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업체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높여 준 겁니다 아까 처음 얘기했던 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쌀을 가공하고 무언가 유통하고 이것도 내가 만든 어떤 업이에요 근데 이건 효율성을 높여주는 업일까요 효율성과 관련된 업일까요 자 쌀이라는 건 우리가 주식이기 때문에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면세 사업이 되고 조금 더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셀카봉도 어때요 효율성 면에서 그거에 부합하는 사업이겠죠 원래대로 하면 내가 그냥 셀카 이렇게 찍을 수 있겠지만 얼굴이 조금 삐뚤게 나오고 각도가 조금 아, 잘안 나오게 되니까 셀카봉이 그 효율성을 또 높여주죠. 자, 결국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아도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업을 꾸리든가 그게 어렵다면 누군가의 상대방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업을 내가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거. 자, 컨텐츠 사업을 하면서도 이 상대방, 이 협력업체가 스스로는 할 수는 있어도 굳이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내가 업으로 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진행하는 책쓰기 강의도 마찬가지죠. 아, 책을 쓰는데 몇년 동안 계속 고민하고 시간만 계속 소비하는 아, 수강생들 대상으로 그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죠. 출판사와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일반인이 할수 없는 것들을 아, 커리큘럼에 넣어가지고 단시간의 그 효율성을 끌어올려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내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공부 방식에 접근해서 효율성. 자, 두 번째 얘기할 효율성은 조금 달라요. 자, 내 자신의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업을 하고자 한다면 내가 명함이 100개가 있어요. 명함이 100장이 있으면 딱 100명한테만 나를 알릴 수가 있죠. 한 장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건네야 나를 인지하기 시작해요. 마케팅이라든가 어떤 브랜딩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면 내가 굳이 찾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업체를 인지한다든가 나를 인지하게 된다. 이것도 굉장히 효율성을 높인 거죠. 내 업체라든가 나를 알릴 수는 있어요. 내 스스로도 명함 가지고 알릴 수는 있어요. 근데 효율성을 높인다는 건 시간을 절약하고 내가 조금 더 빠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거자 나한테 적용하면 이게 브랜딩이 될 수가 있죠 내가 어떤 업체를 꾸린다면 이것도 브랜딩이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에 마찬가지죠 본업이 사업이지만 강의도 하고 책을 쓰는 작가니까 책을 내고 내가 강의를 할수록 외부에 노출되다 보니까 어떤 강연 요청들이 계속 오게 된다는 거죠 굳이 내가 이런 강의를 하고 싶다 이런 강연을 하고 싶다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 효율성을 높여 버리면 내가 다각도로 더 접근을 할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내 사업 아이템, 그거의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상대방의 효율성도 높여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효율성, 내 업체의 효율성도 높인다. 같은 효율성이지만 이두 가지가 1 플러스 1로 엮일 때 어떤 시너지가 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이 됐든 직장인이 됐든 언젠가는 내 업을 한 번은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맥도날드를 가든 KFC를 가든 어떤 사업체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객단가가 얼마고 회전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햄버거 먹으면서도 그걸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야여게 하루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 혼자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기사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그 감각을 키워보는 거예요. 수치에 대한 어떤 감각을 여러분들의 효율성을 가지고 나서 상대방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일 나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효율성을 일상 속에서 녹여가지고 계속 구조를 바라볼 수 있는 것그 시야를 한번 넓혀보는 것 어떤 사업가라도 가지고 있는 어떤 안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명이 나를 바꾸는 시간이죠 저와 함께 계속 성장해 나가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랄게요